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피폭당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피폭량에 따른 피해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피폭량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0.09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바나나 한개가 0.1 마이크로시버트이고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연간 0.3 마이크로시버트이니까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치과 엑스레이는 한번 촬영에 5 마이크로시버트가 피폭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밀리시버트 단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칼륨 40과 탄소 등으로 인한 현상인데 몇사람과 8시간 붙어서 잘때 연간 0 0 2 밀리시버트이고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는 평균적으로 0.05에서 0.1 밀리시버트이고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이나 대리석 바닥이 있는 집에서 거주한 사람은 연간 0.07 밀리시버트가 피폭됩니다. 서울과 뉴욕을 날아가는 북극 항로를 왕복하는데 피폭되는 양이 0.15 밀리시버트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방사선은 장소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평균 연간 0.28 밀리시버트입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 방사선량은 연간 0.4 밀리시버트, 복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피폭되는 양은 0.6 밀리시버트, 저선량 가슴부위 CT 촬영은 0.8 밀리시버트, 내시티는 0.8에서 5 밀리시버트입니다. 연간 1 밀리시버트는 국제 방사성 방호 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인의 연간 노출 한도치입니다. 1.5 밀리시버트는 호주 평균 자연 방사선량이고 일본도 호주와 동일한 자연방사선입니다. 체레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 우크라이나 북부 키에프주에 위치한 프리파야트는 연간 1.577에서 344.443 밀리시버트 정도를 피폭받습니다. 대기 중에서 피폭되는 양은 라돈에 의해서 연간 2 밀리시버트, 유방 한쪽을 찍는 것은 1회당 2 밀리시버트, 전 세계 평균 자연방사선양은 연간 2.4 밀리시버트이지만, 한국은 그것보다 높은 연간 3.08밀리시버트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0.02밀리시버트가 높은 3.1밀리시버트, 스웨덴 평균 방사선량은 6밀리시버트입니다. 가슴 VCT를 촬영하는데 6에서 18밀리시버트인 것을 감안하면 스웨덴 평균 방사선량이 높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석이 많은 유럽권 쪽에서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핀란드 평균 방사선량은 7밀리시버트 브라질의 가비바리 지역의 평균 자연 방사선량은 무려 10mSv입니다.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울 경우 담배는 유해물질이 뒤섞여 있다 보니 13에서 최대 60mSv를 피폭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연하세요 원전 현장 근무자 및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최대 피폭치 제한 정도가 20mSv입니다. 이란, 인도, 유럽의 몇몇 지역 자연 방사선량이 50mSv이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후쿠시마는 연간 75밀리시버트를 피폭 박습니다. 브라질 가라파리시의 해변에서 나오는 최대 방사선량이 연간 175밀리시버트.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우주의 영향을 받아서 200밀리시버트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최대 피폭치는 250밀리시버트. 이란 람사르는 지하에 라디움과 우라늄이 많아서 그런지 최대 수치가 260밀리시버트를 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시버트로 가면 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치료가 20에서 1 1 0시이며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 버린 카라차이 호수에서 시간당 60워트를 피폭박습니다. 카라차이 호수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로 쓰레기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므로 연간 90메가시버트에 매우 많은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방사선량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여러분도 방사능이 피폭되지 않게 몸살이며 다니시길 바랍니다.